그이 작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 마음속에 네.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이 작품화 하려고 하니까 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머무르고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교전을 보고 하면서 이혀쓰시는 원래. 그 농사를 지으면서 작품을 하는 사람이지 작품만 전념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낮에 농사를 지으면서 작품 생각을 하는거야요 아침에 일찍이 교전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자기 머릿속에 태어난 상상하는 그런 작품들로 채워놓으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이 테마에서부터 본인이 이게 첫 번째 작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 이제 이것을 아, 이 표어를 이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품서부터 요음품, 뭐천두품까지 조금씩 설립을 하시면서 이 이천수 씨가 작품 작품 하나마다 자기화 시키고 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은 천지 배은이라는 제목의 이안을 보면 은 천도를 본받지 못하면 하늘 땅에 거꾸로 서서 사는 게곧 고통이니 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교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천지의 도를 있잖아요 천지의 도를 실천하고 자기가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화 시키면 그게 바로 천도를, 천지의 도를 자기가 어, 제대로 이제 음, 수용하는 건데 그걸 안으면 사실은 천지의 배운이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지. 여기 그리면서. 여기는 이제 차리이타에게 이루어온 것이 남에게도 이롭다. 여기 이제 함께 타는 자전거라는 제목으로 복판화를 하셨는데 그래도 재밌는 것이 자전거 혼자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의자 하나만 더 놓으면 둘이 타고 갈수 있잖아요 초목금수도 연구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다 <웃음>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이파리 이렇게 나뭇잎 풀잎이 하나하나가 알고보면 은 별것 없는 것 같아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하나의 생명은 그 생명력이나 크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나 그 풀이 커서 씨앗을 번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아무 연구도 없이 그냥 버리고 꺾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대중경이 나와 있는 의미를 이제 여기다가 실은 거죠. 여기는 오직 도에 이제 했는데 이게 도의 일원상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법으로서 짜여져 있다. 이제 우리 천지에는 이제 우주에 무한한 도가 있지만 그 우주에 무한한 도를 어떻게 우리가 법으로써 잘 이용해 가지고 그게 순응하느냐 이것을 이철수 씨는 나름대로 이렇게 도표를 사용해서 전해주고 있죠 이것도 좀 좋은건데 이론의 문에 들면 남녀의 구별은 이때 차별은 없다 이게 우리가 구별은 할수 있어요 너와 나 뭐, 나와 너 이렇게 했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 너는 천박한 사람, 나는 수준 있는 사람, 너는 수준 없는 사람, 나는 이쁜 사람, 너는 미운 사람, 이렇게 다 구별을 하잖아요. 차별을 두고, 후천계백시대에서는 남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음, 따지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엄불교가 후천계백시대에 새 시대를 맞이해서, 음, 그, 저, 엄불교를 드러낸 것도 알고 보면은, 어, 차별의 시대를 없자, 없애자 하는 의미가 많아요. 음. 여기는 우리가 하는 8조 신분우성을 도표화 시킬 거고, 여기에 교무님이 하나 앉아있는. <웃음> 여기는 이제 이철수가 하는 판화의 주로 특징이 이렇게 단순 명료한 판화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원불교에는그 해석을 안 넣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글씨를 많이 넣는 결과가 있죠. 대종경의 근본 뜻을 이 판화로 쭈욱히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철수 씨의 대종경 판화전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엄불교의, 이 엄불교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이 제 나는 미학을 전공하고 엄불교 교무라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미학적인 것도 있고 아무리 교리적인 것도 있고 등산불에게 불공할 줄 알면서 삼부처에게는 불공할 줄 모르는 것 그대들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삼부처이니 자부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봐라 이것이 곧 죄복을 당치에 베는 실질불금이니 이렇게 판을 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태산대종사님이 그 대종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핵심이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그산 부처님같이 대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엄불교의 핵심의 실제불국입니다. 그래서 그, 그 소태산대종사님께서는 며느리 보살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면 하이 며느리에게 잘 내가 대화를 할수 있고 며느리를 잘 함께 살수 있냐 하니까 그 부처님 그 며느리가 바로 산부처님이다. 그러니 그 며느리한테 불공하는 것이 오히려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이 며느리 보살이라는 말과 며느리가 산부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일종의 개벽시대에 사람을 대할 때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고 부처로 대하라 하는 간곡한 말씀을 이철수 하나가는 그것을 캐치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개벽시대, 특히 한 차원을 넘어가는 지금 21세기 2000년 시대에는 모두가 부처가 되고 그 부처의 위를 누릴 수 있는 마음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원불교의 주요 마음공부의 생각이고 또 교단의 생각입니다.